사용으로 출고된 스포티지 q 어터 볼드는 안개등이 미탑재되어 출고됩니다. 악천후 시 안전하고 윤택한 주행 환경을 위해 LED 안개등을 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사고 안개등을 비롯해 커버까지 교체됩니다. 멀티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사양으로 교체됩니다. 단순 미들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과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그외 안개등 배선은 스포티지에 맞게 미리 제작해 두었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흠집을 방지하구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배선을 장착합니다. 홀 고정론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깔끔하고 튼튼하게 장착했습니다. 링 단자를 이용해 접지도 튼튼하게 해주구요. 안개등 커버로 교체합니다. 스포티지 품번에 맞는 고정 볼트를 이용해 안개등을 장착하고요 안개등이 꺼져있어도 에어백 모듈을 탈거합니다.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탈거하고요.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장착시 조향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핸들을 탈거합니다. 나사 플레임 방제를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구요. 토크를 선택합니다. 조그습니다타 차중과 비교해 스포티지 안개등은 정말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안개등 작동방식은 미등 이상에서 켜지게 되며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우측 레버를 이용해 끄면 됩니다. 오토로 설정해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포티지 QL 더 볼드 순정 LED 안개등 생사기였습니다. 해당 감사합니다.